아들이 어릴때부터 코골이가 있었는데 중딩 때 이비인후과 진료받고 수술도 권유했는데 살이 빠지고 진료를 받으니 수술 안해도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방치 한달전 군대 갔는데 코골이의수면무호에 동료들이 시끄럽다고 난리고 난리도 아니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19개월 동안 부모 입장에서 너무 걱정되네요. 코골이 방지기구라고 밴드와 콧구멍에 넣는 걸 보내봤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좋은 해결책은 없을까요? 정말 시간이 된다면 당장 수술이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코고리가 있었다. 어린아이가 코를 고는 이유도 역시 숨 쉬는 게 불편하고 호흡 곤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숨을 잘 못쉬고 있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럼, 음. 자 어린아이가 숨을 잘 못쉬는 가장 큰 이유는 편도가 크거나 아데노이드가 있거나 비염이 있거나 또는 어릴 때가 턱이 작아 가지고 아, 턱이 뒤로 밀려 있어서 발달을 안 해서 그런 경우들이죠. 그래서 어, 지금 여기 보면 어릴 때 코골이가 있어서 진료를 하려고 했는데 어, 아직은 뭐 수술도 못하니까 일단 늘어두자 그냥 견뎌보자라고 했겠죠. 그리고 중학교 때 어, 수술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살이 빠져서 어, 뭐 수술 안 해도 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릴 때 살이 쪄서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를 해보는데 아,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군대 에 가는데 코를 본다. 그러면 살이 쪄서 코골이가 아니고. 어릴 때 무슨 일인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비염이 있었다 그래서 숨쉬기가 불편했고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까 코골이가 있었다 그런데 어릴 때 비염이 있으면 구강이 발달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원인이 뭐냐면 입으로 숨을 쉬면서 이 혀가 밑으로 처지죠 입을 벌리니까 이 혀는 구강, 이 악궁이라고 하는 이 구강의 형태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래로 떨어져 있으면 위턱이 좁습니다. 이렇게 혀가 밀어서 이렇게 쫙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그걸 못하니까 이 위턱이 좁아지면서 코로 들어가는 이 호흡 통로가 거기서부터 좁아졌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위턱이 좁아졌으니까 아래턱은 더 내려와 있죠. 혀도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 구강 상태가 코를 골기 적합한 구조 숨 쉬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살이 빠져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구조 자체가 완전히 그렇게 호흡, 잠잘 때 호흡이 힘든 구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수술을 해도 답이 없는 경우고요. 그래서 보면, 그러다 보에 코골이 방지기고 밴드와 콧구멍에 넣는 거에서 봤는데, 효과가 없다. 그럼 결국은 코의 문제가 아니고, 밴드. 턱이 처지지 않게 입을 못 벌리게 하는 밴드를 보냈다는 건데 그것도 아니다. 그럼 결국은 혀라는 거거든요. 혀가 기도를 막는 이유에 의해서 숨을 제대로 못쉬어서 코를 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기도를 평상시처럼 유지해 줘야 되는 거죠. 이분은 당장 수술하다고 해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는데 수술을 해도 그다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좋은 해결책이 아니고요. 이, 이 친구는 이제 평생 이 구강 구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평생 자는 동안에는 기도를 유지해주는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기구를 사용하게 해야 할 겁니다. 어릴 때 비염이 굉장히 우리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의 영향을 미치기 음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정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상.